왔어 테니스 말로의 말로입니다 오늘은 여기 풀풀카페라고 오도구 칭하통방 건너편에 강릉코치 지하 그리고 블루노래방이 있고 주도구 있는 지하에 풀풀카페라고 되게 이쁘장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과 퀴즈 상식 대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넌센스도 있고요 뭐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풀풀 운영하고 있고 문 연지 얼마 안된 여기 운영하고 있는 신재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연습문제? 네 연습문제 일단 해볼게요 네. 연습문제, 넌센스 네 먼저 네. 아다 네. 알고 하는 거아닌가 아니요 저는 몰라요 자업하는 거? 안 알려줘요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데니스 씨가 철저하게 해서 아. 그리고 여기서 저희 저희 둘이 퀴즈 대결해서 이기는 사람은 상금 50원을 데니스 씨가 준다고 합니다 오. 50원 네. 연습문제, 넌센스 네. 네? 매일 새로운 욕을 만드는 도시는? 매일 새로운 욕을 만드는 도시요? 땅파울러? 아 정답이 뭐 아예 하나씩 말하는 거 아니면 그냥 땡? 땡땡 땡. 땡, 땡, 땡. 기회는 말로 할텐 마이애미? 땡! 땡. 연습문제가 더 쉽지 않네요 <웃음> 어려운데요 연습문제가 <문제가. 웃음> 연습 버전.. 그, 그런 거 없이 그냥 답만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넌센스예요 넌센스 <웃음> 넌센스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게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 그럼 대륙을 알려드려요? 네 대륙, 새로 알려주세요 북미 북미? 북미 뉴욕 정답. 나이 아아아 이런, 이런 식이구나으 네, 쉽지 않아요. 일단 연습문제. 연습문제 상식을 한번 더? 음흠흠흠. 상식으로, 어, 그럼, 꼬리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 시벨 정답. 아, 아, 아. 아, 이거 조금 그거 있어야겠다. 이게 손을 먼저 드는 거죠. 손 먼저 드는 거죠. 손, 손, 손, 손 먼저 들고, 네. 네. 만약 동시에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형이 잘 봐야 돼요. 그렇지. 누가 네. 먼저 들었는지. 다 먼저 얘기 안 하고, 이제. 손든 사람. 네. 1라운드 문제. 네. 네. 아, 총몇 라운드까지 있죠 3라운드. 4라운드. 4라운드. 어 여기 그렇게 막 네. 많진 않네요. 중요지 않아요. 중하지 않아요. 자 난이도는 초등학교때부터 일반까지 있어요 아, 저희가 네. 고르는 건가요? 분야는 네. 따로 있나요? 아, 분야? 분야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라운드 네 초등학교 네아 오케이 초등학교 아, 괜찮네. 아, 괜찮네 독일의 수도의 이름은? 베를린 정답 오케이 아 난이도인데 양보하신 것 같아요 양보하신 것 같아요, <웃음> <양구하신 거> 같아요. <웃음> 오케이. 2라운드 중학교 수준 세개상대 법전은? 법전이요? 함무라비 입장 아나 그거 맞지 몰라 함무라비 밖에 생각 없어 두 개나 있어요 저 사실 이거 어떻게 모르겠아난 함부라비 밖에 몰라 아 유래기 아는 거 하나 아. 이집트에 뭐 하나 있지 않나? 아 이집트에 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기억이 아예 안 나네요 땡아 거긴 상대의 복장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요? 아 네. 유럽 쪽에 있어요 유럽? 유럽에 나머지 두개 진짜 전 전혀 모르겠어요 흰사랑? 네 흰사랑 주세요 전쟁의 왕 전쟁의 왕? 전 몰라 이거 전쟁이 신은 아는데 왕은 모르겠다 유럽 쪽이면 아레스인데 신은? 왕은 누구지? 안쟁이아 나폴레옹 법전인가?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이제 하나만 남았네? 아잠깐 이거 내가 속으로 생각할 거야 네. 하나 더는 힌트 있나요? 하나 더는 유럽 쪽 유럽 쪽한 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도 있어 그 도시 이름이 그리스 법전 땡! 그 <웃음> 다음에 뱉었어요 그냥? 로마 법전 정답 오 어. 어, 이게 <웃음> 30분야. <안 웃음> 찍고있어 <웃음> 지 <웃음> 점점 어려워진다. 중학교가 이정도면. 네, 중학교가 힘드네요. 그. 네, 중학교가 아, 중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어. 네, 약간 역사 문제에 수도 있는데 <웃음> 원성왕 때. 원성 국악에 설치한 일종의 관리 금액은? 국악이요? 국악? 아. 화랑 지도? 땡! 틀라시대 원성왕? 그냥 그래, 원성왕 나도 이거 여기서 처음 봤어 <웃음> 네? 그런 거 내신 거예요? <웃음> 50원 주기 싫으신 거군요? 네, <웃음> 요즘 고등학교 수준이라니까 아 그래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답 뭔데요? 독서 3, 3, 3권, 3권? <웃음> 이거 진짜 처음 들어 이거를 맞추라고요? <웃음> 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모를 수도 있으니까 3권으로 넘어갈까요? 청... 브라질의 리우 대자르 리우 대자이네1 이루. 9 2에서지구 환경 문제에 논의할 얘기 유엔 환경 개발 회의 리우네 잔회의 회의 땡 유엔 국제 회의 땡 브라질 회의 땡 92년 92년이면은 데니스 씨 태어나 데니스분 아 정답을 해 줬는데 땡 진짜 어려워 고등학 어려워 어려워 와 지금 네이버 검색해봤는데 초등학교 상식 문제래 와 초등학생들 네. 장난 아니네요 요즘 초등학생들 쉽지 않네 넌센스로 가면 안될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상상이 안되는 상식이라 딱 들으면 아 알만한 그런 답이 비슷한 답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길게 말해서 그렇지 브라질 수도회의? 땡! <웃음> 형 집중하세요 UN 국제회의? 브라질 유 n 국제 회의 땡! <웃음> 어, 정답이랑 점점 뭐 그렇지? 유효회 정답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어... 짧은 답이었다니 아 이런 거예요? 어제 중간에 연습 시어가는 타이? 쉬어가 타이... 타이... <웃음> 할까요? 시어가는 타이 넌센스 네 아니 넌센스 이거 많이 밝혀져가지고 아... 우와... 이건 점수 체크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체크 안 하는 걸로 그럼 볼에 두 마리가 음. 소리를 지르면? 볼에 두 마리요? 고래 두 마리가 소리를 지르고 고래 두 마리가 소리를 지르아 소리를... 어, 이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네, 저도, 저도 고래밥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아 알겠다, 하 알겠는데 얘기 안 할게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 네? 해봐. 소리를... 전부다. <웃음> 고래 두 마리가 소리를 지르네. 고래 두 마리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를 때 의성어예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아, 왜 이렇게 이런걸못맞게겠지 <웃음> 정답 공개할까요? 이렇다 고래고래입니다. 아고래고래소리게다대고이렇가다른게 이렇게 게이게 생각해야되는데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똑이이렇똑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이에요 이렇게 이이이똑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뭐가 있을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똑똑한 생선 스마트 PC 이런 건안할 거잖아. 아닌 거 같고. 맞아요? 아니야. 아니. 아니죠. 또들 아, 갑분싸예요 약간? 아하. 똥똑똑거리고. 아진짜로요 똑똑한 생선. 아, 직도껴 아, 그렇게 재밌는 건가? 똑똑한 생선. 한장 가요, 혹시? 물고기 중에 있어. 아 물고기 중에요 생선 종류 이름이야. 강어, 갈치... 아 알겠다 나 정답 알았다. 그... <웃음> 힌트 드려요 트알았 고등어? 청답 고등어? 고등어 아니에요? 땡! 어나 고등어 했는데 아니 고등어는 네. 좀 정말. 너무... 넌센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지? 힌트? 힌트? 아, 닥터피쉬구나. 아... 닥터피시구나 <웃음> 아... 다터 PC.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네.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3 점짜리. 아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히면 그냥 어, 이렇게... 역전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스트라고 해서 막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A few moments later. 다른 문제 다 반개 더 어려워서 그냥 마 시험 걸로 얘기해. 저희 사전에 절대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아 네. 유럽에서 네 은행 유럽. 상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는 일본. 아 이건 객관식이에 네덜란드 2번 이탈리아 3번 영국 4번 루마니아 누가 발랐어요? 네, 형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탈리아 어? 잠깐만 땡! 아중단 어, 아아... 제가 중간 영국할까 뭐할까 하다가 이탈리아로 했어요 다행이네 아. 아, 맞았어 그 2번 2번 이탈리아 저도 알고 있었지만 네. 제가 뭐 절대 양보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진짜 실력으로 어... 얻어 가신 거니까 그렇죠? 양보한 네? 느낌이 없잖아 네. 있어갖고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아닙니다 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 냈던 걸로 또한거한번 네. 연습문제로 네. 한번 들어볼래요? 네, 네. 번외편으로 가시죠 번외편으로 다음 중 삶의 진리나 교육 등의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표현한 글로 작가가 들어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가니 1번 리비 시작 2번 아포리죠 3번 트리비얼리즌 4번 엑조 티시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뭐냐 <웃음> 하면 충분히 기회를 먼저 드려도 될것 같아요 저는 <웃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맞춰봐아 진짜로요? 네 이거를? 몇 번? 2번 왜? 2번 뭐였죠? <웃음> 알포.. 알포.. 알였잖아요 알포, 알포 무슨 시즌? 안담에아 네. 다시 불러주세요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1번 리리시즌 2번 아포리즘 트리비얼리즘 네, 엑조티시즘 2번 아포리즘 맨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엑스맨 아포칼립스를 봤거든요 농담이고요드립입니다 아무튼 2번 아포리즘은 작가가 분명한 점에서 다른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나 경험기과 구별해드립니다 정답인가요, 그래서? 정답. 아, 와... 저는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약간 이걸 네. 좀 하고 싶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0원 받으셨고요. 한국 돈으로 8천 원 상당이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네, 진짜 드립니다. 와... <웃음> 아유, 아, 아유, 내 걸만. 영상이 재미,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요 댓글도 구독.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풀풀 카페에 자주 와주세요, 여기. 오픈시간이 어떻게 되죠? 오픈시간은 아침 11시부터 밤 12시까지에요 많이 와서 먹었죠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 오도구인사들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혹시 30초 가게 PR을 하자면요